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첫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어머! 짠! 깜짝 놀란 게 외국에서 온 우체국 택배래요. 외국에서 왔대요. 오, 한국에서 온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온 거라니. 오 뭐가? 뭐지? 뭘까요? 스타벅스 그림이 일단 있고요. 어? 이것도 똑같.. 어? 달러 다른... 뭐.. 뭐지? 영.. 여... 영어로 돼있어.. 일단 여기 스타벅스 그림이 있고 영.. 영어로 돼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고 외국 거야 외국 거! 영어야! 오! 외국에서 달러온 스타벅스 쇼핑백 어? 이거는 또 어? 이것도 먹 멍... 같은, 같은 세트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 가지 맛이 라임? 레몬 라임? 포도? 포도인가? 석류? 체리? 포도? 포도? 음.. 일단 그레이프라고 안써 있는 걸 봐서 포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뭘까요? 베리 베리 아! 베리류! 베리류! 베리 그! 베리! 많이! 그게 아니라 베리! 편지도 있어요! 편지 잘 받아주세요! 이렇게 적혀있고, 두 장이야! 편지가 두 장이나 있어요! 아, 뱅쿠버에 살고 계시대요 새벽이라서 라이브를 잘못 본대. 젤리믹스를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아니면 아, 하, 아는 한 과자라도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셔서 다이어트는 개나줘머니다 먹어야죠. 제가 가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죠. 저보다 세살 많으신 누님입니다. 동생인 줄 알았어요. 아 편지 너무나 잘 읽었습니다. 밴쿠버에 서 사시는 요정 누나께서 요정님 이제 요정 누나께서 편지와 함께 이제 수벅 믹스를 편지는 따로 모아놓는 봉투가 있거든요. 거기 오늘부로 이 편지도 이렇게 잘 추가를 해야겠습니다. 음 475ml 또쿨 워터. 그러니까 물 475에 이거 한 봉지인 것 같아요. 색깔 너무 이뻐요! 음! 외국 맛이야! <웃음> 음! 음 이런 게 캐나다 벤코바의 맛인가 봅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올 여름은 이거를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영어여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주둥 음, 가려지 처음에 영어여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밴쿠버에 사시는 효정이누나님 감사합니다 효정님누나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편지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쿠버의 맛을 느끼는 밤이었습니다 <웃음> 한번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물은 이 아래 더보기에 주소 있으니까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찾아오시면 은 저를 못 만나요 찾아오셔도 왜냐 저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 항상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마다하진 않아요 <웃음> 효정이 누나가 보내주신 선물을 안고 저의 첫 선물 개봉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신곡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